안녕하세요. 김세입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고민하시는 퇴직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5년 동안 대기업을 다니는데 재미가 없다. 발전도 없다. 적성도 안 맞다.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다.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. 내가 무능력해진 것 같다. 한없이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올라온다. 우울하다. 상사가 있는데 미혼인데 나는 애 생기면 집에 있을 것 같다 라고 말 돌리면서 퇴사를 종용하는 것 같다. 음 속상하겠네요. 애도 둘이고 첫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퇴사하고 싶은데 남편은 돈더 벌어 라고 남편 태도로 보니까 나보다 돈이 중요해 라는 생각에 홧김에 욱 하고 퇴사하고 나와버리는 모습도 상상합니다. 그런데 남편 말고 주변에서는 다 퇴사하지 말라고 말리고 내 성격상 집에 있진 못할 텐데 지금 회사는 나한텐 큰 스트레스입니다. 라고 너무 바빠서 화장실도 못갈 정도고 일하는 내내 긴장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어, 출산 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잘 맞았는데 복직 후에는 동료가 바뀌어서 개인관계도 잘안 풀리고 그냥 확 퇴사해야 할까요? 아니면 돈만 보고 난 죽었다 하고 다녀야 할까요? 라고 하셨어요. 다니지 마세요.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? 좋죠. 지금 어, 이 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나는 무능력해 나는 어, 열등해 나는 수치스러워 잘 못해 라는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감정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실이 왜 반복되나 궁금하시잖아요. 이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잘 못해 라고 믿으니까 반복되는 거예요. 이 대조의 환경이 있어야지 내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놓아버리게 되거든요. 나는 열등해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건드리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. 왜냐하면 난 열등해를 털어내라고. 난 열등해 나는 수치스러워 라고 믿고 있다면 어, 이것은 무의식 속 기억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넌 존재 자체로 비치고 사랑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. 어,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그랬을 때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. 이분은 결혼도 하시고 육아휴직 후에 복귀도 하시고 대기업에 벌써 15년이나 다니고 계시고 애들도 자, 잘 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얼마나 칭찬할 게 많아요. 근데 그거를 하나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. 그래 나 잘했다, 멋지다, 훌륭하다 15년이나 이 회사를 다녔네, 대단하다 우와 하는 이런 마음을 내가 내 자신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.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든요. 내가 수치스러워 열등해라고 믿고 있다면 똑같이 나는 나도 는나 수치스럽고 열등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 파트너를 또 만났을 거예요. 둘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 존재를 어 존재 가치를 일로 커버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별로야 열등해라고 하면 공부를 막 많이 해갖고 100점을 받아야 그러면 어너 100점 받았네? 라고 했을 때 나를 한번 봐주잖아요. 그럼 그게 좋아서 내가 공부를 하고 밖에서 뭐 성과를 하고 운동을 하고 외모를 가꾸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이게 다이 깊은 무의식 안에 봤었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게 아니고 나는 내가 존재가 열등하니까 이걸로 커버해야 돼 라는 그 수치스러움이 있을 때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.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나는 잘해왔어 나는 애썼어 열심히 살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해도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저한테 너 필리핀 애냐?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 너 중국 애냐?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많았고 너 일본 애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365일을 외국인을 만나면 너 어느 나라에 지라고 물었을 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나는 어, 한국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는거요 예 쟤는 모르나보네 그냥 그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나보네 난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을 잘 모르나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등하다라고 아무리 많이 비춰줘도 내가 나는 되게 멋있어, 좋아, 훌륭해. 훌륭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. 왜냐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고, 그냥 이 자체로 되게 있었고, 괜찮아. 내가 봐도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괜찮아. 이런 마음이 있으면, 이렇게 현실이 펼쳐져도 끄떡이 없어요. 네. 그 다음에, 남편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라는 건 이거는 애기 때 기억일 텐데 엄마 아빠가 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돈 벌려고 나를 맡기고 갔어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내가 필요로 할때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 하는 애기 때 무의식이에요 그때 외치고 싶었던 그 두려움이 지금 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면을 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내가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냐? 물론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한데 왜나 외롭게 했어? 왜나 혼자도 써? 왜 나를 내가 원할 때 같이 있어주지 않았어? 왜 내가 힘들다고 할때 들어주지 않아? 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 억눌려 있는 강한 압력의 분노를 이 분출시켜야 돼요. 이거를 분출시키라고 자꾸 현실에서 이 대조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. 네, 이거를 알아차리시면 분노를 분출하시면 돼요. 네. 어떻게 분출하냐면, 거울을 보면서 혹은 편지를 쓰면서, 막그 남편, 처음에는 남편을 시작으로 써야 돼요. 아니면 거울을 보고, 야, 너 내가, 돈, 돈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들어주지도 않아? 너 내가 돈,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왜 말해주지 않아?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둬라고 왜내 감정을 살펴주지 않아? 라는 식으로,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던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왜날 어렸을 때 방치했어? 라고 해서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안에 내 안에 억눌린 분노가 밖으로 터져나오면 이제 좋아져요 그 분노를 다터뜨리고 나면 회사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여요 왜냐면 내 안에 분노가 하나도 없으니까 압력밥솥에 불이 다 꺼져갖고 식었으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자극을 줘도 압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. 그렇게 되면 나는 편할 거예요. 내가 돈 때문에 어, 돈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버림받았어라는 무의식의 내면하에 믿음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압력을 다 토해내서 나좀 사랑해줘, 나좀 인정해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, 그래, 네가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 인정하고 살 거야.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존재지? 라고 인정하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 회사 가는 것도 재밌고, 젊은 후배들이 잘하면, 오, 잘한다! 나좀 가르쳐줘! 라고 할 수도 있고, 네. 일도 더 재밌어질 거예요. 왜냐면, 일이 재미없는 이유는, 나보다 더 돈, 돈이 중요하단 말이야? 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제사 음식 할때 똑같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어서 하면 좋잖아요. 근데, 조상들, 어, 밥 차리려고, 나, 나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, 이렇게 나를 노예처럼 일을 시켜라고 말, 생각을 하면은, 이 일이 재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 때도, 내 무의식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, 그 감정을 억누르면 병으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터트리시면 돼요. 네. 그래서, 돈만 보고 난 죽었다? 아니,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난 언제든 때려칠 수 있어. 나한테 선택권이 있지. 하지만, 어, 돈에 대한 분노를 내가, 덜어내면 더 이상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. 라고이 감정을 대면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. 파도는 계속 쳐. 바다가 멈춰요? 내가 평안하면? 아니죠. 바다가, 바다는 파도는 계속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파도가 계속될 때 내가 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어, 파도가 올라왔네. 그래? 그럼 내가 압력이 커? 그러면 압력을 빼내자. 이 배에 물이 찼네 그럼 물을 빼내자 이거랑 똑같아요 물을 빼내야 살아요 분노를 빼내야 살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남편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?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<웃음>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줘 나 애썼다고 말해줘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말해줘 요나 너무 힘들었어 나 어렸을 때도 돈 때문에 방치당했고, 지금도 내가 돈 때문에 우리 애들 방치하는 거 아닌가, 걱정돼, 무서워. 이런 식으로 내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이 진솔하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, 그것에 대해서, 아니야! 돈이 더 중요하니까 너 그래도 회가 다녀라고 말할 사람 거의 없어요. 너 그렇게 힘들었어.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고. 근데, 그만둬라고 하면 내 감정의 그압력밥 압력, 압, 내 분노의 압력이 쫙 하고 감정이 빠져나가니까,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 나 다닐래. 라고 하게 되는 거죠. 네. <웃음> 그래서,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면, 오히려 자기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, 학교도 안 간다 그러면 학교 가지 말라고, 그냥,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그냥 아니, 아니라고 아니나 학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또 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직한 감정을 내 감정을 먼저 내가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거울을 보고 나한테 혹은 나만 혼자 볼수 있는 어떤 글로 많이 적거나 혹은 두드리면서 감정을 만나는 그 대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어, 더 많은 소식 궁금하시면 네이버 김새 공식 카페로 와 주시면 되고요.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